안녕하세요 먹부리 엄마입니다 아, 저희 집은 식구가 많지 않아서 수박을 한 통을 이렇게 사놓으면 보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박을 사면은 어, 이렇게 반통을 갈라서 어, 한꺼번에 다 정리해서 냉장고에 넣어놔요 그 쓰레기도 한꺼번에 버리게 하게끔 제가 이렇게 수박을 이제 잘라서 보관을 한번 해볼게요 올해는 이렇게 일찍부터 이렇게 수박이 달아요. 지금 7월도 안 되고, 지금 제 오늘이 6월 13일인데 수박이 너무너무 잘 익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될수 있으면 물안 빠지게, 될수 있으면 크게, 두껍게. 요런 통 있잖아요. 얄팍한 통. 요런 통에다 여러 개로 해놓을 거예요. 그래서, 요렇게, 한 수박을, 보시나전 요렇게 해서 그냥 요렇게 넣어놔요. 요렇게. 이렇게. 그래서 먹을 때 스테이크 한 조각 끈내 먹듯이 접시에 끊내서 잘라서 먹어요. 그래서 이렇게. 한통 만들어 놓고요. 글씨 <목소리도> 쓰는 두껍게. 부터. 저는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, 이렇게 잘라서, 더 잘게 하면 좋겠지만, 이렇게 잘라서, 쓰레기봉투에다가, 하루에 다 이렇게 잘라서, 냉장고에, 아니면 딤채에 넣어 놓으시면, 항상 신선하게, 아주 그냥, 수분 많게. 그래서, 이 쓰레기봉투에도 이렇게 밖에 안 나와요, 지금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수박 자른 날은, 어, 이렇게 통에다가, 이렇게 통에다가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통, 한 2만원짜리 수박하면 이렇게 네개 나오거든요 그리고 김임에다 놔뒀다가 한 개씩 이렇게 꺼내 드시면 돼요 그리고 쓰레기도 한꺼번에 이렇게 나오니까 수박 껍데기 정말 귀찮잖아요 분량도 많고 근데 이렇게 잘라놓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드실 때는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한 조각 딱 해가지고 여기다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물도 안 빠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뭐 이렇게 썰어서 드시면 되겠죠? 식사하고 나서 이렇게 한 조각 정도 디저트로 그때 바로 꺼내서 시원하게 먹을 수 있어요. 이렇게 식구 없는 집에는 그때그때 그때 이렇게 한 조각씩 잘라서 식사 후에 바로 디저트 이렇게 드실 수 있게 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다 잘라 놓지 않고 이렇게 크게 보관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분도 많이 빠지지 않고 오래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영상 찍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먹풀이 엄마였습니다